설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. 이 통구가 있어요 문에 걸리니까 문 닫고 돌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래 실내 평타나를 해볼게요. 네. 일단 팔걸이 올려주시고, 헤드레스트를 빼서 적당히 아래쪽에 놔주시고, 의자를 맨 앞으로 당기고, 살짝 밀어놓고, 헤드레스트를 빼서 바닥에 놓고. 치워놓고 요 다시 들어서 이게 들려 있어야지만 뒤로 밀어져요 어. 최대한 뒤로 밀고 최대한 뒤로 민 상태에서 얘를 내려주면 이게 최대한 뒤로 가 있는 거거든요 음. 이 상태에서 내려주면 이게 의자가 조금만 앞으로 당겨 있으면 음. 겹쳐져서 평탄화가 음. 안 돼요 얘랑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그 다음 접을때는요. 다유일 놀라그면 힘들잖아요. 그 이렇게 적당히 올려놓고 한 번에 밀면 끝. 이렇게 하면 끝.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인상 그대로 완성복구됐고